여부! 네.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오늘 통새우. 홍새우랑 중국당면이랑 응. 마늘이랑 베이컨이랑 이렇게 넣고 응. 파스타하고 어. 이제 할라피뇨랑 소세 볶음밥 해가지고 소세지 응. 올려서 먹으라고 아소세지 엄청 크다 이거 응, 응. 이거 베이컨 할때 자르지 말고 한줄 통째로 넣어줄 수 있어요? 어 그래! 오 좋아요! 자기는... 통째로 음.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응. 음. 통사운드 아니야 통사운드? <웃음> 칼질을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있으면 잘안 돼. 나 되게 잘하는데. 조심해 여보, 뭐 손안다치게 <웃음> 나는 천천히 해도 어. 자기가 안다치는게더중이에요난 자기가 보고 있으면 잘안 되더라, 이상하게.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보면 긴장되잖아. <웃음> <웃음> 자기가 카메라 들고 있어서 그래. 아,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웃음> 몇만 명이 보고 있어. 아 그런 거였구나. <웃음> 그리고 나 그것도 넣으려고. 내가 이거 사봤거든. 뭐? 어울릴까? 넣지 말까? 파스타에? 어. 나 맛이 궁금해서 아 그러면 넣어서 먹어보자 그러면은 파스타 면도 <웃음> 들어가요? 아니 안 들어가요 <웃음> 뭐야? 파스타면 없이 이걸로만? 어 이거랑 이거 두 개만 근데 아... 많이 넣어줘나 마라탕에서 두부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이거 두부만 이거는 근데 너무 오래 살면 안 된대 야! 머스크스습 네! 기대할게요 카르보나라 응. 먹을까 중국 당면 쫄깃소리는 못 참지 홍새우 톡독 도사지 오도독 들을수록 차오른다 너와 나의 침샘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그런 칼질. 들어가나요 이게? 처음에는 좀 묽어서 어 싱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중국당면이 이 소스를 제대로 잘 흡수하고 있어서 그런지 어, 간이 잘 맞네요 역시 제가 간을 잘 봐요 <웃음> 잘먹었습니다. 오늘 할라피뇨 볶음밥이랑 중국당면 까르보나라를 같이 먹어봤는데 아마 요것만 있었으면 다 먹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할라피뇨 볶음밥의 그 할라피뇨가 매콤하면서 깔끔하게 계속 이렇게 리셋을 시켜줘서둘다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다 <웃음> 오늘 먹방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